직접 테이스팅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더잘 알게 된것 같고 이탈리아 와인돼서 또잘 알게 된것 같아서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어, 저녁도 먹으면서 좋아하는 와인을 가지고 이제 강의도 들으면서 이렇게 평일 저녁을 알차게 보냈다는 게 되게 이탈리아 와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굉장히 알기 어려웠는데 오늘 강사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플레이터나 다른 음식들도 굉장히 잘 나와서 의미 있고 재밌고 유익하고 또 가격 대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